아 여기는 양양 해수욕장이에요 오우 서핑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 시청자 모임 네, 이틀 하루, 하루 더 계신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끼리 가지고좀아로 펜션 잡고 놀러왔습니다 아우 파도가 오우 야, 아주 섭핑하시는 분. 오, 멋있다. 오, 재밌겠다. <목소리도> 여기 지금 잠깐 <작가님> 이게 바다 헤엄치는데, <웃음> 그 <옆치린데> 훈소. <군소> 훈소 <웃음> 발견했어요. 야, 이 정도 운명이네, 운명. 아, 이거 굳이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아직좀 작은 애 같아요 그니까 러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가라 다음에 또 보자 자 이제 갈 사람들 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 또 브라더들만 1 1명 저까지 <웃음> 여기 남았습니다 어제 <목소리> 먹던 고기 아, 이때까지 네. 맛있는 건데 오늘 뭐더 하고 이렇게 더오던지 보들미트에서 시켰던 거 다들 평이 좋더라고요. 어, 고기 굽고 찌개도 끓이고. 야. 배정우. <웃음> 이거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늘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또 배지밀 형님께서 잡아주셨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형님 어, <웃음> 여기 펜션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잡으려고 했데 배지밀 형님께서 펜션 여기 예약해주셨습니다 어우 좋아요 여기 진짜 거실도 있고 안에 방도 있고 어. 오늘 여기서 남자 11명이 잡니다 <웃음> 자 청국장이랑 된장을 좀 섞은 거예요 이거 좀, 좀 맛있습니다 이거 한번더 해줄게요 다 먹자 강원도 감자를 넣고 잘끓여봤어요자 자, 자, 어제 술을 그렇게 먹고도 이렇게 또 다들 <wij> you, 술들이 또 들어가네 또야 잡잡해 맞네 야 사사 사사 사사 사사 사사 아우 술이 떠도가가네 전에 명언이 있었는데 뭐야 뭐야 나는 술잔에 채워져 있는 것도 비워져 있는 것도 못 본다. 야, 아, 뭐, 뭐 아, 그럼 뭐야 지금? 아참두 아, 아, 개로? 아.. 잔두 개? 아참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우리 남자들만 남아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 다들 아, 즐거우시죠? 네. 정말로? <웃음> <웃음> 오늘부터 보건소 해가네 이거. 이거, 이거. 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어이는거나거이 <웃음> 아좀더 근데 <아저씨, 아저씨>, <웃음> 치즈 좀더 찍고 싶어요. 어? <웃음> 치즈 좀더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좀 싱거웠어. 예. 음, 그래. 치즈 때 우리 중국에서 온 동생은 다음번에 올때 미리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니 김치 말고 중국산 김치 준비할게. 예. <웃음> 향토 음식을 또 그리울 때가 있으니까. 네. 아, 구기도잘 음, 먹네. 아유, 잘 생겼어, 아들. 네. 아, 인물도 좋아. 어제 음. 너무 뭐 잡사방으로 잘생긴 남자 많다니까. 아, 네. 아이탈한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있는 남자 11명이 다흡연자예요와 너무 편하네 와 밖에 한 번씩 나가서 담배 한 번씩 딱그고 단초를 피고 오는데 오우 안녕? 짭쌉 자 여러분들 짭쌉합니다 짭쌉 아이디 들 짭쌉으로 해가지고 어 근데 제술 사마 가능한 수, 친구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맥 소주 엄청 많이 탄 색깔 보시면 소주 엄청 많이 탄거거든요 맥주를 갖고 와 이거 좀술 사마 동생도 좀가다니다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인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인정, <웃음> 국수하고 국밥. 아 여러분들 이번 시청자 모임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저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자 몇명이 저랑 또 이어서 또 같이 내려갈 거예요 <웃음> 이렇게 앞으로 또 종종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또 계속 만드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자, 애들 데리고 제가 다니는 봉산동 어, 포차 왔습니다 문투어 봉산동 포차토 <웃음> 도시, 도시 촌사람들한테 금풍생이랑 한번또맥여봐야죠 예. 어. 자, 우리 또 전화도 왔으니까 또 입새조 한 먹어봐야지 또 음. 이게 뭐냐면은 병어 회 이거 찍어 먹는 소스야, 장에다가 음 음, 들깨, 아, 마늘 음. 해가지고 쪽파 해가지고 그치? 여기다가 회 찍어 먹으면 맛있어 한잔 해볼까? 이렇게 뭘 안주에다가 네아또 네? 여수까지 왔는데 또 여수...여수 여수 다음 분위기에서 잔 해봐야지 사사사 사. 어자 병원에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봐 아니 아, 뭐, 자 찍어서 병원에 이거 찍는거예요응 이걸 듬뿍 말고 조금만 찍어서 어, 깻잎하고 먹으면 저, 맛있어요 깻잎하고요? 아 응. 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응, 병어. 병어 해가 나왔습니다 병어는 깻잎하고 병어린 응, 한나도 응. 동생이 한번 일단 시험은 부드럽고 되게 음새꼬시에요 응? 어, 새꼬시 뼈가 음. 이제 살짝 부드러운 뼈가 지금 예, 네, 부드러워요 <웃음> 음. <웃음> 그래. 맛있게 돼. 많이 먹어? 응 자, 아, 우리 잡사방송 브라더들 어. 아,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여자친구 없고요 일다 착합니다 어, 애인과함 아, 아, 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어, 댓글에 <웃음> <웃음> 이 오빠 관심 있어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여자친구들 생겨갖고 여기 이런 데좀 뭐 같이 오고 그래야지 내가 이런 좋은 뭐, 아, 술문화 아는 데 있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렇지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 저 맛있게도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금풍생이 시켰거든요. 이제 금풍생이 좀더 나올 거예요. 이제, 아, 금풍생이 나왔습니다. 아, 또, 금풍생이. 자, 한번 먹어봐봐요. 장 찍어가지고 생선을 또 가운데를 가르는 건데 맞나요? 응 그렇죠. 가지고 튀긴 건데. 이렇 세워서. 아, 소주 한잔또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알려주시게. 와, 그런 거, 거 가지고. 이렇게 응, 응. 해갖고 얘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얘기를. 네. 딱딱 빨아, 요 n 이 k 야금 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먹 w I don't k n 그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먹 t know. 살살 다 빼먹어야 아 재민 네. 닭빼먹는 느낌이네 그렇지 음 마시지요 음. 에서살 음. 네. 나오는 이고요진러기 이런 것도 씹어봐 이런 끝에는 자 바삭하. 이제 소주 한잔딱 해갖고 봐게게 네. 네. 네. 없네요 뭐 아마. 엄청 부드럽습 부드럽고 너 어, 아까부터 어, 부드럽다는 얘기밖에 안하냐 아 아까 병어도 기름지다더니 야네 얼굴이 좀더기름진 같다 또, <웃음> 야 이거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건데 단백하니 음, <목소리>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얘보다는 맛 표현 잘하죠? 요거는 <웃음> <웃음> 어. <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살 이렇게 있는거 저기 잘먹는거 봐봐 어. 하나남 안으로 저렇게 먹어야 됐 응. 이쪽 빨면서 막 젓가락으로 꾹 씻어먹으면 안되면 저렇게 하나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빨라 오잘 먹네 고소해가지고 안에 나오는 살이 음.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뿔소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뿔소라를 원래 처음에 좀 시켰어야 되는데 먹다보니까 좀순서를좀 잘못시켰어요 처음에 뿔소라 같은 거 먹고 병어나그 다음에 이제 금풍생이 금풍, 금풍생이 요 생선을 좀맨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데 음. 그래도 뭐더 맛있게 한번 잡사봐야죠 이거는 감사합니다 음, 살짝 끝에 약간 비릿한 맛이 좀 나긴 하는데 그래고 씹는 식감이 어두오독한 식감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수고다 아, 소주도 녹아 마늘 기름 소금에